아, 네. 오늘 어떻게 얼굴이 나왔냐고요? <웃음> 이큰연애 찍다가 제가 메인이 이큰타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애 신경을 조금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그 연애 방송 찍으면서 우리 여러분들 제 알러지 때문에 한 열흘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진짜 얼굴이 많이 안았어요 아침마다 그그 그, 그 피오나 공주 슈렉에서 나오는 피오나 공주 아침마다 막얼굴이 이렇게 부어 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저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그래서 오늘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뭐냐 뭐냐냐 음.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있나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애할 때는 다 감추잖아 어. 근데 그 다른 모습이 언제 나와? 그치? 극한 상황으로 모를 때 가끔씩 깜짝하고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단 말이야 분명히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어 내가 모르는 어, 그 사람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암튼 자 오늘은 이 내용으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카드들 나왔죠? <웃음>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고르셨나요 부족하셨다고요? 어, 정지 버튼 누르고서 어. 뭐재미를 보는 건데 뭐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봐셔도 맞아요. 왜냐고요? 어, 왜 그러냐면은 이 그때 순간 마음에 가는 거거든. 순간 에너지가 탁 트이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골라도 어 안 나온다. 아 그냥 이건가? 하고서 하는 거는 잘안 맞아. 한 20% 맞고 30%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게더 많으니까 아예 안 맞아. 이 사람 안 맞아. 이런 건데 그건 내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어, 그 카드에 여러분들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남성분들 제가 여성분 위주로 한다고 한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맞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청자가 90%가 넘게 여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자체가 여성들을 위해서 나와서 이거 갖다 제가 리딩할 때 바꾸기가 좀 힘들고요. 헷갈려요. 어. 그리고 제가 그 카드를 갖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몰입하고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보시면 아, 요거내 사정이다 라고 하면 은 그냥 융통성 있게 들어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음. 네, 여러분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그 뭐가 있나요? 음. 음.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하고 어떤 사이예요? 응? 음. 만약에, 음, 이 사람이, 아, 이게, 이게 헤어진, 헤어진 분인가? 헤어진 분이었으면 좋겠어. 왜? <웃음> 라고 하면. <웃음> 어, 뭐, 사람은, 뭐, 추억이 있으니까, 어, 어, 이 사람은, 그, 과거에 약간, 어, 어떤 미안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아, 이거 진짜 그냥 나온 대로 읽, 읽어야 되나? <웃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어, 이 사람 혹시 헤어진 사람이길 바래. 카드 리딩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왜냐면은 전 어, 헤어진 전 연인을 갖다가 생각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상처를 준게 아닌가 과거의 연인한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연인이 지금 홀로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리고 그 헤어질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다정스러운 말도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봤을 적에 음, 이 사람이 어쩌면 그런 거예요. 뭐어 뭐냐 <웃음> 와나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자꾸 제가 말을 왜 더듬냐라고 하면 내가 오늘 이거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아 음, 왜요 선생님 하다 보면은요 아 미치겠다 나 진짜 팩복하기 싫은데 그냥 어. 이거 지금 현재 사귀는 연인이 아니길 바래요. 어, 과거의 연인이었으면 좋겠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사람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연인 어, 과거의 연인한테 집착을 많이 한다. 지금 이 사람은 헤어져 있는 것 같고 과거의 연인하고 과거의 연인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고 음, 미안함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분노도 있고 어, 막 진짜 복합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막 그게 무슨 분노고 뭐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 헤어질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요. 어, 어. 약간 그 후폭풍 같은 게온 상태가 아닌가? 어, 후폭풍 같은 게 아, 왔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은 그치 이 사람은 전 연인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설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설마 나를 생각할까요? 라고 한다 그러면 네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음...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그 뭐지 그막 엄청나게 어, 뭐지 골똘히 생각한다 그래야 되나 어, 왜 그러냐 라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음,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해요 음, 생각보다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라고 하면은 그 그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해도 막 뻥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치는데 얘는 거짓말을 쳐도 좀 무섭게 치는 게 아닌가? 음, 거짓말 좀 무섭게 쳐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고, 어,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믿는다, 뭐 이런 분위기,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렇다고. 여러분하고 헤어질 당시에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을 갖다가 그런 상태로 몰아놓고 헤어진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후회를 한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후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봐. 음, 이 사람은 상대방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도 힘들다라고 봐요 성격이 조금 힘든 사람이 아닌가. 음 어떻게 힘드냐라고 하면 말 말하는 것도 어, 남달르고요 진짜 좋게 말하면 개성이 너무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어 조금 어, 어 깊이 대상 어, 뭐 이런다라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사람들이 연애할 당시에는 자기의 진정한 그 얼굴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쩌면은 조금 어, 놀란 게 아니었던가. 이 사람의 그 크레이지. 응? 그, 눈, 눈 돌아갔을 때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헛걱한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이 약간, 어,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니까, 러 거짓말도 무섭게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어, 뭐, 귀엽게 하는 거짓말도 있고, 진짜 황당한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는 무섭게 한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후폭풍이 왔는 게왜 후폭풍이 왔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음 자기서 그래서 이 사람 생각 너무너무 많아 음.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어, 그 사람 성격 지랄 맞아요? 어, 그,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였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요, 겉으로 보이는 성격하고, 이 자기 안의 성격은, 그거는 모를 수 있어. 왜그러 그래? 아무리 그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살을 섞고 살면은, 이,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아, 그, 저 인간 또 그러겠구나라는 건, 그냥 그, 뭐지? 그냥, 그냥, 그냥 느껴져. 어, 그렇지만 이게 짧은 시간을 갖다가 사겼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느껴지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설마 저렇게까지, 어,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설마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설마? 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래야 되나? 음, 성격이, 그리고 자기한테 도전하는 거 그거 싫어해요. 음, 자기한테 도전하는 걸그못 견딘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선생님 그 사람 그렇게 겁 많은 사람 아닌데요. 뭐 병도 손으로 깨요막이럴 이럴 수 있어. 어, 그렇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어, 과격한 행동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뭐 하나를 하면 그렇게 과격하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란다 그래야 되나?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기 안에 불안함이 난 어떠한 공포를 갖다가, 그러한 걸로 갖다가 숨기려고 든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한 저기 멘탈 갖고서는 조금 견디기 힘들어요. 그냥 얌전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뭔가가 수가 틀리면은, 그치, 돌변하는 성격이 아닌가. 어. 막, 눈, 눈깔이 뒤집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이 어, 확 돌변하는데 한번 진짜 히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아 이렇게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니까 내가 더듬지 않아서 너무 좋다 <웃음> 왜요? 라고 하면 아, 솔직히 카드가 내가 눈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막 난해할 때 제가 자꾸 더듬거든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성격이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음 밝아졌다라고 봐요. 음. 혹시 다시 만난 커플 있어요? 다시 만나, 어, 다시 만난 커플이 있다면, 다시 만나서, 어, 진짜 뜨밤을 갔다가, 진짜, 진짜 보낸 게 아닌가. 이미 이 사람은 성격이 내가 그랬잖아. 진짜, 확! 확 변하는데 그 변하는 폭이 너무 커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뜨밤도 일반적인 밤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영화 해피엔딩 보셨어요? 어. 전도연이 그 호텔 그방 그 문을 열면서 막 둥탕 둥탕 둥탕, 둥탕 석에, 어, 서로 벽에다가 등을 부닥쳐가면서 어, 서로의 옷을 탈의시켜주면서 막 뜨거운 애정 생각을 한다 하는 거 그, 기억나요 그 전도연 나오는 거 해피엔딩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처음에 영화 초입에 음, 그런 게 아닌가 딱이 지금 이 카드 보고 그 생각이 확 떠올랐어 이 카드의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야 음, 그렇다는 거죠 여기는 재해가 됐을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재해가 안 됐다면 재해가 앞으로 될 수가 있고 음, 이 사람은 여러분들 버리기 힘들어요 음. 왜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렇게 힘든 성격 때문에 헤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한번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 음. 욕하는 것도 아이 사람은 진짜 그냥. 보통, 그, 사람들이,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은, 그, 그냥, 어, 어, 어, 저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개새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개가 돼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그, 강렬하게, 강렬하게 욕한다라는 거지. 어, 네, 그, 그, 피부에 와닿는 그게 달라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에 헤어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선생님 어떡 하면 되나요? 저는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요? 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이 친구하고 인연의 끈이 남은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있는 타입이 아니야. 어, 쉽게 있는 타입이 아니다. 라고 봐요. 음, 그러고이 사람이 조금 빈정되는 게 있기는 한데 어, 좀 빈정되는 게 있기는 한데 어, 뭐그 뭐 정도야 뭐, 어, 뭐. 좋아하면 어? 그 정도야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도? 어.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그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치. 왜냐면 그게 한번 들을 때하고, 두번 들을 때하고, 세번 들을 때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선생님, 전 그럴 때마다요, 정말 나는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나를 갖다 너무, 어, 하찮게 대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밤 일할, 이게 자기 밤에, 어, 사랑을 나눌 때도 좀, 어, 그런다 그래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좀 존중해주고 어떤 나를 아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극에서 그걸 달린다라고 봐. 음. 그래서 어, 저기 막그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제외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꺼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쩌면 이미 한번 헤어졌다 제외했다 다시 헤어진 커플도 있을 수 있고, 음, 이거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하는 거, 전체적인 그 내용이라면 이건 지금 스토리잖아요. 음, 과거에 이 사람하고 이랬다라는 거지, 이랬고 이 사람의 이런 힘든 성격 때문에 헤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그잘안 안나줘어잘안 나줘요. 어, 자꾸 이제 지가 연락이 오, 오, 오는데 만약에 연락을 갔다가 제대로 안 받았다 그러면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린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어떻게 그 뭐지 그뭐 차단해도 뭐 다른 전화번호로도 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집요한 면이 없지 않아요. 음, 집요하다. 그래서 차단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화 공정정화로 전화오면 뭐 막을 수 있나? 그 모든 전화를 어떻게 다 차단합니까? 그럴 수 없죠. 어, 그러면서 전화하고 차단 풀어라. 어. 뭐 죽고 싶어? 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고 싶어도 이 사람이 어쩌면 안 나줘 가지고 이 사람하고 어, 그냥 울며 걸자 먹기로 가는 커플도 있다라는 거지. 무서 무서우니까.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엔 몰랐을 거야지,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이 알란가 몰라 요 아까도 그랬죠 이 사람 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떠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또 날까 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세, 어 허풍 뭐 이런 거라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가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너무 지랄을 하다니까 이거는 내가 그랬잖아. 요을에도얘 얘한테 먹는 요건 깊이가 다르다고. 어, 아주 장인의 정신으로 그냥 팍 바팍 꽂히게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떠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그치. 마, 나도 막 어디서 꿀리지 않아. 아직 쓸 만한 건죽지 않아. 어, 이거지. 어, 너가 나를 너무 일삼으로 봤어. 뭐야? 이 그러면 이쪽에서 야, 씨 어쩌고 땡뻐. 어, 어, 막 이러면 뭐야? 이런 개삐리 막 어쩌 뭐뭐 십장생 나오고 같이 그냥 얘, 얘가 하나 들러 보시면 너도 들러 보시고 얘가 싸다기 때리면 나도 싸다기 때리고 그래 가지고 이제 막장으로 가 가지고 어, 깨진 커플도 있기는 있어요. 어, 이 카드상 보면. 음, 그렇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그냥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이 너무 세니까. 어. 그렇게 하고 뭐 헤어진 커플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카드의 흐름상 보면 못 헤어진 커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못 헤어진 커플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됐건 저떻에 됐건 어, 뭐라 그러냐면은 속궁합 하나는 끝내줬었던 게 아닌가 어, 그 그것 때문에 못 헤어지는 커플도 있다라는 거지 얘 성격 어질을 맞아서 정말 다루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음,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추억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왜 추억해요 라고 하면 후풍, 후, 폭풍도 되게 왔고 이 사람은 자기 여러분들은 알란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 성격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음, 본인도 알아 본인 성격 그런 거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지 성격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 있고 얘는 자기 반성도해 근데 그게 안돼 어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왜 만들어지기를 갖다가 피가 그렇게 어 그, 그 지랄맞게 끓는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떠나갈까봐 이 본인 스스로도 되게 불안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얘는 편하지 않아요 어,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음이라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음. 그렇지만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든 케이스가 아닌가 라고 봐요 음. 아, 이 사람일지 여러분일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음.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왜 고민을 하냐라고 하면, 음, 어쩌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다. 그렇지만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적에 고민의 결과는 그래도 그런 거죠. 음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게로내 인생도 소중하다라는 거지. 어 물론 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해는 하기는 해요. 다는 아니에요. 어 단은 아 여기까지 카드리딩에서 온 사람. 중간에 헤어진 사람은 어 여, 여기서부터는 이, 여, 중간에 헤어졌어. 전 중간에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스토리고 딱 어이 지금 여기 스토리가 있잖아. 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이 사람의 성격은 음, 항상 불안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음, 항상 불안하다. 누군가가 나를 갖다 떠나가는 게 어, 불안하고 어, 이 이거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음 거하고 또 아까 어 여기 이게 이게 식스컵이 카드에서 다 나왔어 음, 세 번이나 나왔어 이렇게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알죠 타로카드 봤으면 음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너무 그리워한다라고 봐음 그리고 미안해하는 것도 맞아요 미안해하는 것도 맞다 음 미안해하는 거이 사람은 여자 문제로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 음,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런 거야 어, 성격이 어,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분하고 사랑했던 시절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사랑했던 그 시간들 갔다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어, 안그럴 것 같죠 질을 맞아서 근데 안그렇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어, 약간 어. 조금 정신적으로 어, 검사해 보면 정상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약간 불안한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그거 이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받아줬기 때문이고 이 사람이 그걸 갖다 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떡 할까요 라고 하면은 개중에는 다시 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또 만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또 만날 거거나, 다는 아니에요. 음, 음. 여기서, 이, 이쯤에서 헤어진 사람, 예, 이, 어디야, 헤어진 거, 어. 어, 어, 이쯤에서 헤어진 사람도, 이쯤에서 헤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응, 어. 여기서 헤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응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졌어요라고 하면은 딱 거기까지가 여러분 스토리야. 어. 더 나가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저또 재회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중간또 여러분 스토리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의 스토리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라라는 거예요. 어. 그래도 요게 어뭐 바람이나 뭐나 이런 게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어, 전 솔직히 막 양다리 세다리 막 이런 것 리딩하는 거요 정말 괴로워. 나 아까 여기서 정말로 히겁했어요 설마, 설마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암튼 여러분 어, 제애를 하시는 게된 분들은 음, 그래도 좀 이번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이 사람이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사람을 한결같아.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만이에요. 어, 헤어져 있을 때도 딴 사람 안 봤어. 한결같애 선생님 아닌데요. 그 새끼 바람폈는데요. 그러면 그새이 새끼, 이 새끼 그 새끼 아닙니다. <웃음> 얘는 안 그래요. 어, 성격이 진짜 너무 세고 막 아, 어,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밖에 몰라요. 해바라기야. 여, 이 사람한테 여자는 여, 여러분밖에 없었어요. 음 만약에 바람핀 사람이라그러면이 카드 여러분 카드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람피는 사람 아니에요. 음, 왜요? 라고 하면 은 어,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불안하다고 어, 여러, 어,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가는 떠나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산다 그렇지만 이 성격을 어떻게 못해 음, 그리고 헤어져서도 여러분만을 생각했고요 그것 때문에 혹폭품도 진짜 엄청나고 겁나고 아주 그냥 저렇게 세게 왔고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아무튼 그냥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은 그래도 그 위로가 됐으면 해. 왜냐면 이 사람한테 사랑한 여러분이었다라는 거. 음.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회할 사람들, 어, 만약에 재회가 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음~ 그것만큼은 진심이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큼 저떻큼 그거 상관없이 오케이 네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있나? 어디 보아요? 다른 모습이 뭐가 있나? 아, 이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니다. 아, 항상 마음이 아, 불안해요. 불안해. 아, 어쩌면 만성 어떤 무슨 불면증도 있을 수 있고 있고, 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라고 하면 뭐 성격이지 뭐. 항상 어, 불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음, 왜 불안할까요? 라고 그것도 하나의 음, 예민함, 예민, 내 안에 예민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 안에 예민 예민함. 그리고 항상 뭔가 내가 억압이나 이런 것에 눌려 있었을 수도 있고. 어, 그거는 뭐그 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뭐 내가 뭘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항상 장애나 방해가 많았다. 어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떠한 무슨... 중압감이나 압박감 그리고 잘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하지 못하면 나는 도태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늘 중압감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음, 아무튼 카드상에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갔다가 떠나왔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왔나요? 음, 떠나왔다라고 봐.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사랑한 것 같은데, 음, 사랑했다라고 봐요. 사랑했고. 음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봐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을 갖다 사랑하는 것 같아 어,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돌아가겠다 어. 언제라도 돌아가려고 하겠다 만약에 그 시간이 길지만 않다면 어.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막몇 년씩 만약에 헤어짐이 이어진다면 그건 못 돌아가는 거지 어. 그게 있잖아 내가 그, 그 뭐지 그, 그, 골든타임? 어, 골든타임이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 제외카드에서 어떤 경우들은 제외하면 되게 진짜 기겁을 하고서 막, 어, 경기하고 막 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웃음> 알지, 응, 알지. 근데, 그것도요, 그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하고, 어,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음, 떠나는 것도 힘든 거지만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어, 버리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버린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야. 왜오라고 하면은 남자의 자존심 뭐 그런 거지. 어, 그리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모냥새빠그 그러니까 여러 유형이 이제 모냥새 빠지게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언제 나갔냐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는 거. 그,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마음 속까지 그런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지. 어. 나름 나름 각색을 한 거예요. 어. 어떻게 들어가면 자연스러울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자,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할 때까지 마음 속에서 리허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게 사람은 다 똑같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바람난 여자가 다시 그 남자한테 돌아갈 때 리허설 엄청나게 하잖아요. 똑. 어. 똑같다라는 거지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다 똑같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구조상 어, 구조상 호르몬의 구조상 뇌의 구조상 남자가 바람을 덮인다는 거는 사실다라고 보는 거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 어, 돌아온 사람도 있어 근데 돌아왔는데 왜 라고 하면은 어, 얘도 성격이 왜 이러지 음 돌아와 놓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되게 힘들게 한게 아닌가? 왜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을 음, 뭐 그거지 뭐 남자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뭐 그러고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뭐 여기가 무슨 뭐 진짜 뭐 휴게소야 아니면 쉼터야 아니면 무료 급식소야. 왜 걸핏다면 이딴 식으로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왜냐면 여자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 이게 근데 절대 남자들은 여, 여자들이 바라는 그 형식으로 돌아오진 않는다라고 봐. 왜 그러면 일단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를 접었다는 라 뜻이에요. 더 이상을 갖다가 바라면은요. 다시 나간다라는 거지. 안으면 은더 시게 해가지고 어, 입딱쳐 하고 딱해갖고 아예 그냥 뻔뻔하게 눌러 앉던가 어, 그 그냥 그 우리 여자들이 바라는 식으로 절대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거야 음, 돌아, 어, 돌아온 돌아 것이 하나가 접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도, 이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쳤을 적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아뭐 하러 왔어? 음, 뭐 갈 때는 언제고? 누가 좋대? 왜네 맘대로 와? 너 나한테 물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 그냥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했는데 훅네고야난 <웃음> 솔직히 너라는, 너라는 인간 솔직히 너무 질리고 힘들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이 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 사람 저기 막 후폭풍 온거 같아요 응, 후폭풍 왔다 어, 라고 봐 저기 막이 사람 혹시 여러분 왔, 왔었어요 아니면 왔, 오,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아 쓴 건가 하여간 둘중 하나예요 음. 근데 한 번은 왔었던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너 없이 사니까 난 너무 좋아 어, 여러분은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어, 삶이 오히려 더 우울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우울하고 잠도 못 자요.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건 맞아. 이 사람도 성격이 좀 정상은 아닌 듯해. 어, 물론 사람이 뭐, 내가 여기서 정상이 아닌 듯한다는 거는 정상인 줄 중에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조금 어 난이도가 있다 그래야 되나? 어 난이도가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든 게 아니었었나? 어 되게 힘들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얘가 오려고 한다니까, 맞아, 경기가 나는 거지. 어, 아니면은 뭐, 어떤 의중을 떠비쳤다던가, 연락이 왔다던가,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잠도 못 자, 어, 잠도 못 자고, 아, 그냥, 저기,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지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 여러분들 같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 음. 왜 살펴봐요? 라고 하면, 왜게 왜야? 어, 돌아오고 싶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거야. 아, 좋아해주는 거 됐거든요? 어, 그냥 꺼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너 같은 놈은 다시는 오지 마. 어, 저기, 내 앞에서 얼쩡도거리지 마. 어, 내 그림자 밟을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집 근처도 지나갈 생각도 하지 마.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없는 그 생활 속에서 너무 오히려 더잘 지내고 명랑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음, 약간 그 뭐지, 패배, 패배감도 아니, 패배감은 패배감인데, 씁쓸하다? 그 패배가 어떤 패배냐, 그러면은, 막, 사람이 짐은 바들바들 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좌절한 패배? 어, 좌절한 패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에 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와, 이게, 얘는 진짜 얘 성격만큼이나, 어, 이 패배감도 아주 깊숙 그냥 뼛속까지 파고든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아그 새끼는 그런, 그런 새끼도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승질이요? 말도 못해 이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음, 내가 저번에 리딩에서도 그랬잖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개가 짖을 때는 무섭기 때문이거든 음, 자기의 나약함을 갖다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갖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어 그러니까 성격이 막 너무 센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요 할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어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자격지심이지 음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그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걔는 그런 거 원래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어, 진짜 후폭풍 너무 너무 세게 왔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너무 후회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또 그럴 자신은 없다라는 거죠. 어떨 자신 바뀔 자신은 없다라는 거야. 평생 내가 이렇게, 이런 이런 어, 이런 놈으로 살아왔는데, 어, 내가 이제 와서 내 성격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지. 여러분 성격 바꾸는 거 그거 진짜 힘들어요. 어, 진짜 힘들다라고 봐. 음. 이 사람 너무 힘들다. 어,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 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라고 할 것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요. 어, 너무 힘들다라고 봐. 힘들고 내가 그그그 그, 그 사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물속에 여러분께 쑥 빠지면 소리가 그물물 물 때문에 왕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 하고 들리잖아요. 이 사람은 꼭 그래. 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헤어지지나 말지. 어, 그래서 그냥 뻔뻔하게, 어, 그냥 밀고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음, 아니야, 뭐, 그런,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헤어지지나 말았어야지. 뭐 헤어지고 나서 뭐 어떡하겠다는 건데? 음, 이 사람은 요 여러분하고 다시 음, 가까워지고 싶은 게 아닌가 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음. 근데 여러분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음, 이 카드의 흐름상 보니까 왜요? 라고 한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없어서 너무 편해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그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헤어졌으니까 여러분의 이 사람에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얘기는 해주겠어요. 선생님 혹시 그 사람 뭐 다른 여자 생겼어요?라고 보면 글쎄, 어 글쎄. 다른 사람이 생겼다 라고 보기도 힘들어 음, 전혀 아니다 라고도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기다 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을 만큼 의 시간을 상대 쪽에서 참아주지 않았나, 않지 않았나 싶어 어, 상대 쪽에서 못 참아낸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의 인내심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음. 자,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어, 소리 때문에 잠깐 정재현한테 까먹었네. 암튼, 그냥 할게요. 응. 어. 자, 저기, 뭐 그래서, 어떠신 부,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한번 갔으면, 뭐, 그, 끝난 거지. 뭐, 뻔뻔하게 돌아오려고 하냐고. 근데, 남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자가 만약에 착했다! 라고 하잖아요? 어, 그럼 돌아오려고 한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어, 살아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때는 그럼 왜 그랬는데, 그 그때는 자기 성격이 그렇게 지랄 맞은 줄 몰랐지. 아무도 견뎌주지 못한다는 거 몰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헤어지고 나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그립겠어? 왜? 어, 뻔한 거예요. 사람은요, 그,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 그리고, 비가 오면은, 내 머리를 갖다가, 소, 내 손을 내 머리 위에 올려서, 내, 내 얼굴에 비가 안틀라고 하지, 상대방의 얼굴에다 가려주진 않잖아? 그 가려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치, 뭐, 겨울 동화나 이런 랬데 가서, 송여교 같으면 이제 손이 가지. 어. <웃음> 그게 남자들이 그렇,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아무튼, 음. 자, 그래가지고, 뭐,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꾸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은 어떡할지 모르겠어. 어, 반반일 수 있다. 뭐, 무슨 반반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내 인생, 그냥 내 소중한 삶, 그냥,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겄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정을 줬으니까 기다리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봐요. 자, 이 카드가 하나가 있어. 어. 근데 왜 이게 두 가지로 나니까요? 어. 왜냐면 이게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러니까 제외카드가 들어와도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전 싫어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두 가지 각도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싫다 그러는 거고 한 사람은 좋다 그러는 거라 그러는 거지.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동전이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동전이 내 인생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음, 여러,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있고 또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소중해요 저는 내 인생 내돈 벌어서 내 인생에다 투자하고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제외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다 제외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 모든 카드에는 양면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 방향을 갖다 잡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방향도 있거든.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다른 케이스도 얘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고 어떻게 보면 저 케이스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오기 위해서 애도, 애도 쓰기는 쓰지만 어그 애를 쓰는 게 누구를 위해서 애를 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애 쓰냐? 너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애 쓰는 그것도 자기를 위한 위주로서 애를 쓴다 그러지 여러분을 갖다가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어, 젊었을 때 연애하고. 그러니까 초년의 연애, 중년의 연애, 장년의 연애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초, 중,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남자들이 점점점점 점점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져왜 그러나요? 라고 하면 은 남자들이 얼적,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남성 호르몬 대신에 거기에 뭐가 생겨? 그치? 여성 호르몬이 남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여자처럼 찌찌도 나오고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그냥 막 갑바 어, 운동하고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몸매 관리 안 하면 여자처럼 그냥 어, 저기 막 컵으로 가잖아. A컵 B컵 이렇게 가잖아.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왜이 말을 하냐라고 하면 은 이걸 시청하는 나이대가 몇 살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오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 여러분을 위해서란 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야. 음.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이 이 카드를 뽑으신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감정 기복도 있고, 어, 감정 기복도 있고, 내가 하나를 갖다가 딱 저기 막 잡으면은 그걸 갖다가 되게 고집스럽게 지키려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어, 게으른 면도 있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끼는 면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내 안에 수많은 나들이 그 이게 저기 뭐야, 소용돌이 칠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제를 할까? 말까? 아니, 아니야 막, 막, 나, 나, 내 마음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정상이냐? 아니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왜? 내가 숨을 쉬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치 나를 위해서 한다 네가 필요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치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잣대를 버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지 어.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하고 제외하고 싶은 게 누구를 위해서다? 그치 본인을 위해서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음, 뭐가 어렵지 않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체하든 아니면 놓아버리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면 어, 그냥 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안 온다. 왜냐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왜 그러면은. 그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러고 봐 그냥 오고 싶다 미친듯 오고 싶다 그래도 못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암튼 예,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리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응. 모든 케이스가 다재 제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제가 된다고 라 하면 제가 응. 된다고 라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라 너의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야. 어, 이 사람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면 하다. 저 사람도 여러분하고 있는 게더 행복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한다면 또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 라고 봐요. 음, 후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그 개중에는 어, 이 사람이 오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어, 가다듬고 있을 수 있다. 이 가다듬는 다는 건 무엇이냐. 분노와 어, 슬픔과 아쉬움과 미련과 어떤 그런 마음들 내 마음속에서 나를 갖다가 그, 맞아, 그냥 맞아 막, 막 주소 없이 막 나를 갖다 괴롭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고요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덜어낼 건 덜어내고, 어, 채울 건 채우고 내 안에서 어, 어떤 그런 거 이제 미움 같은 거, 분노 같은 건 덜어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갖다가 그렇게 음, 또 다시 또 덮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치유하고 있,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디 봅시다. 음. 아, 왜 그렇게 치유하냐라고 본다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치 그냥 그막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막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돌아올려 한다 하더라도 어, 이 사람이 돌아올려 한다 하더라도 음 이미 어, 훼손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훼손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쌍방이 어,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어, 쌍방이 돌아선다. 누구 한쪽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 쌍방이다. 그러면 은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라고 하면 이 남자의 마음이 더 아프다.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 뭐가 모르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표현을 갖다가 제대로 안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음, 좋아했어요. 어. 근데, 그래, 사람이 참 바보 같지? 그, 우리 어렸을 때뭐 고무줄 놀이 하면, 좋아하는 여자, 뭐, 치마 들치고, 막, 가방 끌어 당기고, 머리 끄집어 당기고, 어, 저기 막, 고무줄 끊고, 이런 거 하잖아. 그거 뭐야?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음. 좋으면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좋으면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뭐야? 어, 못난 거지 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 좋다는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밖에 못한 거야 어, 초딩하는 식으로 그랬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물론 제가 날 좋아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까지 좋아했을 거라는 건 몰랐다는 거지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깊었어요. 음, 깊었고, 어, 아마 여러분을 두고서 또 떠나갔다면, 어, 이 사람은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다. 라고 봐. 음, 네, 이번 카드 리딩을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음,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모르겠다 음, 그런것 같아요 재주가 많다 라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예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나? 음, 그럴 수도 있지. 음. 왜 불안하게 만들어요라고 하면 글쎄 어디 한번 봅시다. 왜 불안하게 만들지?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음. 어떤 고민하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거나 뭐 그러면은 내가 불안할 수도 있지. 음. 뭐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 하고 사귀면서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꼭 이런 이뭐이 뭐이 케이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항상 불안할 때 인연을 갖다 사귀었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눈빛이 다른 누군가를 갖다가 찾는 어, 그런 눈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은이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항상 불안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 사람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항상 불안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뭐잘 돼가는 거 같다. 남들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그치 남들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뭔가 음, 말로 할수 없는 누가 봤을 때는 참 음, 굉장히 잘 어울린다 어, 라고 봐요 뭐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라고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아무 인, 이상 없고 별 문제 없어 보인다라는 거지 외관상 보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뭐를 어, 조금 문제를 는게 있다 그래야 되나 이걸 딱히 어디다 갔다가 뭐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뭔가 그 하나의 그그 그 이제 뭐 동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동지면 어떤 미션이 주어서 이 미션이 끝났으면 그 미션이 끝나면 또 다른 그 미션이 끝났으니까 레벨업 했잖아요. 그 레벨업 해서 또 다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응. 너랑 나랑 이렇게 어떤 감정의 하나가 돼서 이만큼 사귀었으니까 뭔가 하나를 갖다가 더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이 되지 않고 계속 뭔가 정체기에 어, 있다? 어, 그렇다가 보니까 뭔가 여러분이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관계에 있어서? 음, 딱히 표시는 내지는 않지만 어, 약간 감정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이 사람 때문에 음. 어, 옛날에는 어떡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딱히 여러분들을 갖다가 배려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고 자기가 우선순위에 둔 것만 먼저 하려그런다이 사람도 감정기복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 사람도 감정기복이 있다라고 봐음 감정 기복이 있고, 어, 말도 그렇게, 음, 말도 예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봐요. 어, 건의적이 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카드 자체가 경쾌하지가 않아요. 어, 이 3번 카드는. 음, 내가 그 2번 카드 리딩 할 때하고 이 3번 카드 리딩 할 때하고 조금 다르지, 아니, 한가 어,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풀 시청하는 사람이면은 아마 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어, 그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음, 뭐 경쾌하지가 않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말하는 것도 인정머리가 없고 음, 원래 이렇었나요? 어, 처음에 연애할 때이 사람하고 음. 뭐 이렇게 뭐 농담 같은 것도 이 사람은 그닥 재미할 재미있게 할것 같지도 않아 음,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봐요 재미가 없다 음, 말도 잘안 하고. 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습이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말도 잘 안하고 음, 재미가 없다 라는 거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구경수만 잘하는 애들 어, 예능엔 관심이 없는 애들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따분한 사람이 아닌가 나름 이 사람도 음, 나름 이 사람도 뭐 이렇게 뭐 친구들한테선 또우스개소리도 하고 할 텐데 그 워낙 그런게뭐 유쾌하고 유머 있는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뭐 이게 유머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 그치 그냥 뭐 그냥 입이 뚫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음, 잠수도 타, 잠수도 좀잘 탄다라고 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 다타타타타 하고 어, 그때는 좀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말 많은 사람의 그 비하는 그런 말 많은 게아니라인 거지. 이 사람 레벨에서 라는 거지. 음, 어디 보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마음이 늘 가난해, 음, 마음이 늘 가난하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늘 공허하다 그래야 되나? 어, 마음에 남은 게 별로 없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마음이 막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좀 행동이 좀 일관성이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어쩔 때는 어, 뭐지? 어, 조금, 그, 허황되기도 하고, 어, 어쩔 때는 또 너무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 인간미도 없었다가, 어, 뭐, 이렇게, 어. 그리고 어쩔 때는 뭐 동네 아저씨 같았다가 이 사람은 캐릭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함이나 어떠한 그 갈등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일관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혹시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음. 이 사람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성향이 있다라고 봐. 음. 기회왜 저기 막, 왜 그러냐면 그래? 현실적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세번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든지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자기 힘을 다 빼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어부지리를 얻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보면 얍삽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되면, 어, 그런 것들 쭉 지키고 있었다가 자리나면 싹 막, 어, 그 쳐들어가는, 싹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성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격을 알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오래 살아야지만 알수 있는 성격인데. 음. 그런 성격도 있다라고 봐. 음,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뭐 지금 사귀는 중이에요? 아니면 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헤어진 것 같은데, 어, 헤어졌거나 아니면 냉전 중이거나, 음,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어, 사람은 많은데, 딱히 그 깊은 관계는 아니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 모를까 자기가 도움을 주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라고 봐요. 어 자랑질은 우라지게 하면서 어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나 이거 있다. 이거 있다. 그러면 아, 철수야 나그 장난감 한번 갖고 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어저께 산 거고 새 거고 너가 갖고 어, 저기 막, 때 묻을까 봐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은 어지게 하면서 안 빌려주는 거. 좀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나는 연애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음. 굉장히 계산적이고 진짜 어 뭐 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어, 저기 막 인정과 사랑과 나눔과 배품으로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이 딱 본다면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지다 그렇지? 음 그건 낭비인데 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 나의 시간과 노력과 어, 돈을 갖다가 허비해야 되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 돈도 자기 가 그때 그때 달라요 돈 쓰는 것도 어. 안쓸땐또 진짜 우라지가 엄청나게구두세였다가또 쓰면은 또 가끔씩 저뭐 얘가 미쳤나 싶을 줄도쓸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사람도 막어이 사람의 진짜 캐릭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이런 이런가 싶으면은 저렇고 저런가 싶으면은 요렇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있지 어.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어. 근데 이 사람은 성격 자체 개성 자체가 강하다라고 봐 음. 근데 왜 헤어지셨어요? 응. 헤어진 것 같은데 어. 그것도 뭔가가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음. 왜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지간해서 들킬 사람은 아닌데, 응. 어지간해서 들킬 사람은 아니야.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면은요, 진짜,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람이 바람핀 걸 알았어. 어, 그러면 이제 추궁할 거 아니에요. 언제, 언제부터야 그러면. 아, 진짜, 안지 며칠 안 돼. 아, 안지 며칠 안 돼. 마, 며칠 안 되긴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안 들켜. 정말 들켰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삼재에 걸린 거야. 삼재에 걸려서 들킨 거야. 안, 그리, 안 그러면 들킬 일이 없다니까. 음그 정도로 주도 면밀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말 자체를 갖다 잘안 해요. 처음엔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안 하기 때문에 말 실수도 할 일이 별로 없어.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 양다리 걸친 걸 들켰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오래전 일이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잘안 내려나 한번 쥔 거는 음, 왜 그러냐라면은 집착이 좀 집착이 강하다라는 거야.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좀 떠받들어 주는 여자를 좋아해. 말말 말, 말도 잘 듣고 떠받들어 주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어, 만약에 여자가 있었다면 굉장히 어, 오래전에 있었던 여자가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음이 사람이 들킨 게그 여자고 거반거반 다 끝나가서 그 여자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들킬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진짜 재수없게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을 판에 음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뭘까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이 사람 기다려요 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지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쩌면 어쩌면 만약에 헤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냉전 중이다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올 거예요 뭐 어떻게 오냐 달달하게 오지 달달하게 오고 그냥 지난 일은 다 잊어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 다 잊고 그냥 우리 편하게 다시 어, 다시 쓰고 이제 과 아, 지난 일은 들치지 마라 만약에 서운한 게 있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글쎄, 과연 그렇게 될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까 싶네? 어, 뭐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가, 어, 밝혀지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뭔가가 밝혀진다라고 봐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하고 몰랐었고 너무 철저하게 숨겼으니까. 근데 어쩌면은 그런 거지. 그냥 지금 냉전 중이었는데, 여러분들이 o h h 여러분들은 꼭이 사람이 어떠한 뭔가 어, 숨겨진 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어, 막판에 헤어지면서 얘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무슨 실수 내가 그러니까 자꾸 딴 여자가 누가 눈 눈에 들어오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어? 뭐속 시원한 데도 없고 뭐야 도대체 틀어앉아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지도 틀어박혀 앉아 있잖아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얘는. 틀어박혀 있다가도 또 갑자기 또 털고 나와서 또또 어, 또 잘해주고 그래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게 이얘 성격을 갖다가 알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얘 진짜 성격은 뭐냐라고 하면 그게 다이 사람 성격이에요. 어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은 그건 나도 모르지. 성격이 워낙 어, 버라이어티해. 어, 버라이어티한 게이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헷갈리는 거지 어,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뭐, 무엇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은 음, 여러분들 모르는 음, 거짓말이 있다 어, 거짓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 길이 없을 거다라는 거지 어, 만약에 안다면 은 헤어질 무렵에 알게 된다라는 거지 어, 이 저기, 뭐, 의심은 했었지만, 그냥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에, 아우, 뭐, 뭐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려. 도대체 이 사람은 사람 할것같다가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격 때문에 헤어지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좀 느낌도 약간 찝찝한데 딱히 확증이 없다? 어 근데 헤어지는 마당에 얘가 그냥 얘기해 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한눈을 팔지 뭐 이런 식으로 음, 한눈판 게 맞나라고 보면은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알고 뚜껑이 열린다는 거지. 음, 여러분들은 몰랐었어요 헤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뭐, 내가 잘해보자고 너한테 화해도 신청하고 그랬는데, 안 받아주니까, 어, 그제서야, 어, 이, 얘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그, 뭐지, 그, 감춰진 빔을 갖다가 까발린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럼, 서, 선생님, 진짜, 이 사람이 여자가 있었냐요? 라고 본다면은, 어 확률은 한 60%라고 봐요. 음, 확률은 60%다 라고 본다라는 거야. 어, 있었다라고. 예, 저 뭔가가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라는 거지. 음, 그리고 더러는 음, 이미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있잖아 결혼했는데 벌거 해가지고 다른 여자 이렇게 사귀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 보니까 뭐 호적상 보니까 유부남이었더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 수많은 캐릭터들은 다이 사람이라고 했던 게 예, 여러분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 뭐, 저, 뭐지? 변화무쌍한, 어, 성격이 보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60%니까 4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의심만 가지고 확증도 없는데 생사람 잡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죠? 60%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뭔가가 뭐냐라고 하면, 음 그런 거예요. 저기, 막, 어쩌면, 어, 호족상은, 어, 뭐저뭐 뭐 임자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습니까? 다 다는 아니고 개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성격은 뭐냐라고 하면 음. 어이 사람은 음, 항상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마음 이 사람은 마음 속에 항상 텅 비어 있다라고 봐. 텅 비었고 늘상 후회로써 사는 사람. 음,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한테 보이는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 어, 이렇게도 후회, 저렇게도 후회. 그, 그러니까 결국엔 엔딩은 가가지고는 나한테 남는 거는 공허함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그 철두철미한 모습이라던가, 어, 굉장히 이, 그 이기적인 모습들, 어,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모습들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지. 네,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어, 확실한 물증 없이는 사람 잡지 마시기를, 어, 이 카드가 다 맞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사,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음, 있겠지. 사람인데 왜 없겠어? 어, 내가 내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 이, 뭐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 본인이 입 닫고 있으면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아이고, 이게 뭘까요? 음. 이게 뭐지? 이 사람도 좀 마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라고 봐요. 부질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음. 언제쯤, 음, 내 이, 이 사람은 자기가, 음, 그런 거 있잖아. 뭐. 좀 되는 일이 없다, 아니면 인덕이 없다. 뭐, 그런 사람마다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나는 뭐가 없, 참 부족해,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어, 뭐 이런 이런 복이 없는데. 나도 복을 좀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고, 이게 뭘까요? 음, 참,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안 그런, 겉으로는 되게, 어, 되게 부드럽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요, 뒤끝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음.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어, 저기, 막, 반드시, 어, 복수를 해야 되는, 어, 복수는 나의 삶,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한번 후벼팠어.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인신공격을 했어. 그러면 얘도 꼭 다음번에, 똑,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인신경, 인신공격을 한다라는 거지. 음, 그냥은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어, 겉으로 보기엔 되게 부드러운데 음 그렇다는 거예요 음아 이, 그런 점만 없으면 이 사람이 참 괜찮은데 음, 참 괜찮다고 하고요 그런 점만 없으면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갈등구조에 놓여있는 사람인가 음, 뭐 그래 결심했어 A로 가면 어떨까 B로 가면 어떨까 짜잔 너의 인생은 뭐 이런 것처럼 음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음 그,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선택 장애 어, 선택 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자기가 선택장애이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나는 할 만큼 했다. 어, 여기서 더하면 은 그냥 시간 낭비고 어, 내 노동력 낭비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왜 그러면 이때껏 내가 그렇게 했지만 딱히, 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도 없지 않느냐, 라는 거지. 굳이, 그맨 땅에 헤딩하거나, 어만 땅에다 삽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조금, 그리고 약간 시기와 질투도 없지 않아. 음. 그 연인인데도 그런 게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 그렇게 놀면서도 그만큼을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솔직히 어뭐 내색을 안 해도 어 얘가 조금 그 시기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편한 사람은 아닌 듯해. 어, 편한 사람은 아닌 듯해.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길게는, 이제 뭐, 이, 사람하고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쉬운 성격은 아니다라고 봐. 딱히, 어, 딱히, 막, 뭐, 못됐다라고도 말하기도 힘든데, 어, 딱히 막, 어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부드럽, 어, 부드럽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젠틀해. 어.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얼핏 봤을 때고, 이 사람하고 살을 섞고 살면은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지. 어. 어, 그 사람 이 사람의 실제 면모는 또다르다는요 주변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삐지면 천년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삐지면 천년갈수 있어요. 어, 잠수 탄다 어, 뭐해그 저기 막그 빛이 안 들어오는 저 깊은 바닥 속까지 잠수 탈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겨 나와. 어. 어 그렇지만 그거 막 잠수 타고 자 어, 내버려둔다고 해도 계속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뭐 미안하다 사과하면 더 들어간다니까 어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라는 거지 막 하기사 음아 어디까지 했다 하기사 뭐음 그 하기사까지 했는데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요. <웃음> 한참 기다렸네 소리 없어진다고. 왜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났냐면 겨울이다 보니까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요. 음, 여름에는 덜한데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이 틀에 갇혀서 못 나올 거예요. 음, 틀에 갇혀서 나오질 못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면은 원래 성격이 그래 어, 원래 성격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본그 그 성격하고 조금 잘 나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녀면 좀 기독한 부분이 없지 않다 라는 거지 음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라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도 안내어막 예를 들어서 내 저, 저, 저 인간한테 내가 반드시 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게 있으면 얼굴에 그냥 탁 어, 표가 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 어, 그냥 막 웃으면서 어, 뒤에다가 빗을 갖다 착 꼽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음 헤어졌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헤어졌었던, 왜냐면, 오,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든 뭘 싸우든 간에 싸우게 되면 그냥 우르르쿵쾅 하고 그냥 끝나면 오히려 더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르르쿵쾅 하고 끝나는 거 없어. 어,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어, 뭐, 그냥 뭐, 별, 뭐, 어우 좀 되게 크게 뭐 저기 화낼 줄 알았는데 어뭐요 정도면 됐다라고 했는데 웬걸 어 나중에 가가지고 꼭 되짚고 넘어가는데 그런 걸볼 때마다 막, 어 그치 소름이 좀확 끼친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지 어 그냥 한번 끝났으면 끝난 건데 근데 왜 그래요라고 하면은 어~ 내 안에 어떤 불안함 음, 불안함?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걸 갖다가 굉장히 못 참는다라고 봐. 음, 되게 못 참는다.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 자기만 빼놓고서, 막 이렇게 놀고 있거나, 얘기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못 참아. 어, 그것도 못 참아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뭐, 그, 이것도 그사람의 하나의 캐릭터라는 거지. 어, 캐릭터라는 거고, 뭐, 저, 뭐 개냐. 늑, 개하고 늑대의 차이가 뭐예요. 어, 개는 집에서 기를 수 있고 늑대는 같은 개꺼에도 집에서 살수 없잖아. 어, 그런 것처럼 얼핏 보면 개인데 어, 실질적으로는 무리에 어울릴 수 없는 게 아닌가. 어, 아, 물이 어색서 사람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치. 그냥 산 속에서 야생을 떠돌아, 떨어뜨려, 떠돌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성격이 그, 이중, 이중성까지는 아니지만 집요한 데가 없지는 않다라고 봐. 음. 사람에 따라서 경중엔 차이는 있어요. 어, 경중엔 차이는 있는데, 아, 그래도 뭐, 달라지진 않겠다 라고 봐 일시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어, 왜냐면 하 어떠한 그 감정의 어떤 변화나 이런게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자기의 본연의 모습은 버리지 못하겠다 라고 봐요 어쩌면 만약 이거 헤어진 커플이면 은 다시 재해도 가능하다 라고 봐 음. 어, 그 사람 바람둥이에요 라고 양다리 결쳤어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 음, 그렇지만 이 사람 성격에 그걸 갖다가 오래 유지했을까? 아, 난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음, 그렇지 않다라고 봐 어, 쉬운 성격 아니에요. 어, 그 누구도 맞춰 주기 어렵다라고 봐. 만약에 이 사람하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잘 돼서 관계가 다, 잘 시작되는 커플도 꽤 있겠다 싶어요. 음. 어, 맞아. 제외할 수 있는 커플도 꽤 많겠다. 그것도 여기는 뭐 지질부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된다라고 봐. 깔끔하게 된다. 일단은 제외, 제 자체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이, 뭐, 여러분하고 싸워서 혹은 헤어져서, 뭐, 냉전 기간 동안일 수도 있고, 만약에 헤어졌던 커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하고 헤어져서도 딱히 그렇게 누구를 사귀었던 흔적은 안 보인다라는 거지. 이 3번하고 4번 카드는요, 우리, 저희, 그, 내 고정 팬들, 제, 그,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 계셨던 분들하고는 약간, 안 맞는 리딩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제그 고정 팬들은 제외라 하면 아주 그냥 어 치를 바들바들바들 떨고 막 알러지 제외 알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이거는 그러고 리딩상 그 과거의 캐릭터가 아니라 새로 부, 급부상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 3번하고 4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드가 아닌가 싶어. 아니다 라고 어, 본다 라고 하는 거지. 음, 저도 리딩하면서요. 솔직히 제가 안 나올 게 굉장히 기다렸는데 여기는 그렇게 양다리 걸친 성격이 안 나와 어, 그런 게안 보이고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어, 힘든 성격이 아닌가 음, 잠수의 어떠한 그그 그 뭐지? 그렇고 이 사람은 또 눈치가 조금 없을 수 있어.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까지 거, 어, 저기 막 살핍을 거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한번 뭔가 원한이지면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성격도 있고. 근데이 사람이 저기 3번 카드 사람보다 조금 더 세다라는 거예요. 왜 세냐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데빌 카드가 나와 버렸어. 음... Mm. 그쪽에서도 나왔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암튼 이 그러면은 굉장히 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싸울 때 보면 진짜 말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서한 10년 전 얘기도 막 겨어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힘든 캐릭터예요 그래서 뭔가 바람을 피었냐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은요 사람을 갖다가 즉흥적으로 사귀지는 않는다라고 봐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캐릭터 자체가 그누 누구도 이렇게 쉽게 쉽게 소화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도 누구 노력을 가다게 쉽게 쉽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만을 믿는다 그래야 되나 자기 감정과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그 쉽게 사람을 만나는 캐릭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만약 헤어졌다 그래도 딱히 뭐 이렇게 깊게 사귄 흔적 같은 거안 보여. 어, 깊게 사귄 흔적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음. 그렇하고뭐 올해 여러분을 사귀면서 어떠한 유혹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 외워라고 어. 하면 여러분이 남자는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외란 것도 있어요. 어. 이런 성격은 쉽게 뭐 이렇게 저게 할수 있는 성격이 못 돼.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도 자기 성격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알기, 알고. 그러고 이 사람은 누굴 만나서 이렇게 막 싸우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걸 갖다가 조금 꺼려요. 왜 꺼리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꺼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끝까지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 그 누군가를 갖다가 자꾸 사겨서 계속 끝까지 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런 거 하는 거같다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지간하면 어이 사람은 내가 익숙한 사람 나를 갖다가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택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저기 막 재회를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 음, 재회는 쉽게 잘 돼요 재회는 쉽게 잘 되지만. 또, 이 사람이 또, 마음이 또, 뭐, 흔들흔들흔들 흔들 할수 있어. 왜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재에서 순조롭게 잘간듯 했지만, 이 사람의 그 고유한 성격 있잖아요. 어, 그게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런데요? 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이 자기 그 어떠한 기억 속에 내재된 것에 보면 피해 의식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탁 건드리게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을 못 견뎌가지고 헤어졌을 수도 있어. 만약에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 아. 이 사람이 어 그냥 그런 것 같아 어 그냥 어디론가 훌쩍 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다 어뭐 이렇게 떠나서 안 온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런 그 마음들 있잖아요 어 자기도 되게 이 사람도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냥 머리도 식히고 이거는 누가 주는 갈등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갈등이라는 거야. 자기 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싸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 은 그냥 다 놔두고 잠시 떠나갔다가 오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잠수. 어, 잠수를 갖다가 어, 그렇게 타고 싶어 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다 맞아요 맞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그 갈등 자체가 너무 버거운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라고 하면 나도 모르지 음, 이뭐 10분 20분 리딩하는 걸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알겠어요 만약에 헤어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음, 그 여러분들을 갔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거나 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있거나 그렇지만 딱히 움직이지는 않겠다 만약에 헤어진 분이라면 만약에 어, 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 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전에 어,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이 모르는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음. 여러분하고 재애를 했더라도 그 과거에 그 사람을 갖다가 생각한다 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저기 뭐야 그 여러분도 소중한 추억 없어요? 뭐 이런 것까지 이이 이거는 이 사람의 추억인데 이런 것까지 터치하면 안 되지. 어. 나도 있는데 너는 너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건 그거는 음, 말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는 기분 나빠할 필요가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갈 사람이면 가고, 남을 사람이면 남겠지. 근데 그렇게 딱히 가기도 힘들 수도 있다 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마음속에서만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립다. 음, 이, 그, 뭐, 첫사랑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첫사랑은 안 찾는 게 좋다는 거. 어, 찾으면 후회 막심해. 내가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이게 꼭 전여천이라고 볼수도 어려워 어, 멀리 있는 첫사랑일 수도 있, 있다라는 거야 꼭식스컵이 나왔다고 여러분 전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여기서는 딱히 뭐 양다리를 거쳤다 그런 거는 없다라고 봐요 어, 그런 건 없고 음, 그냥 마음속에 잘 고이 간직해 둔 사람 음, 정도로만 생각 여러분들이 모를 르는모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그 전에 첫사랑 음, 여기서는 첫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뭐 특별하게 가구잡다 이런 거는 음, 아니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만의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내 네, 4번 카드 어. 어 만약에 선생님 그 사람이요, 어 그게 아니라요, 저하고 첫사랑 사이에서 고민했었어요라고 어, 얘기하는 분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당장 그 사람에 갈그 사람한테 갈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한단 말이지. 어, 여기서 보면. 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못 간다라고 봐요. 어, 그거 갖다 확률로 따지면 얼마다? 그러면 한8대2 정도 음, 못 가는 게 8, 가는 게 2. 어, 상당히 훨씬 더 적다라고 봐. 왜요?라고 그러면은 뭐 만약에 진짜로 좋았으면 갔겠지. 어, 진짜로 좋았으면 갔겠지. 음, 근데, 못 가는 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암튼, 어, 저희 4번 카드 리디징 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사람의, 어, 다른, 어, 그, 무엇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 과거의 연인을 갖다가, 어, 추억한다, 라는 거죠. 어. 뭐, 가고 싶다, 저고 싶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추억하는 정도, 오케이? 네, 4번 카드 리딩에, 어,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